최근 일주일 동안의 전세계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호주 테즈메니아주 남서쪽에 있는 맥코리 섬에서 12월 12일에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12월 9일에는 일본의 오키나와 근처에서 규모 6.0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8일에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연속으로 두번 발생을 한 후에 규모 5.5의 강진이 네번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월요일에는 멕시코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을 보면 일본과 미국의 지진 상황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을 보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1 8시간 동안 미국 오레곤주 해안 근처에서 34건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진도 3 이상의 지진을 보면 12월 12일 일요일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1일에는 교토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과 구마모토 압수산 근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도카라열도 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8일에 호쿠시마 아바다에서 규모 5.0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호주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맥코리 섬은 뉴질랜드와 가깝기 때문에 뉴질랜드 법칙에 의하여 일본의 동북지역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은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많습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해구의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바깥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안쪽 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한 아우터 라이즈 지진이 발생한 후에 해고 안쪽에서도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도쿄도 23구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지진을 보면 남과 북에서 균형을 잡는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에 분고수도와 후쿠시마 3월에 이리오무대와 미야기현 4월에 시마네운과 내무로 이런 식으로 남쪽과 북쪽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규슈 도카라열도와 봉북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일이 보름달이며 22일이 동지이기 때문에 강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지의 내륙지진 이후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바다에서의 지진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2일 오후 12시 22분에 발생한 홋카이도서쪽앞바다에서의 규모 4.7의 지진은 진원지와 흔들린 곳이 떨어져 있는 이상지역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상진역 이후에는 강진이 발생하기 쉽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